1 더하기 3은 4오 박수 오, 너무 잘해 너무 잘했쳐오 수학 전체다 <목소리> <웃음> 짜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코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엘버트 크루거 박사의 심리 테라피 공포 요소가 들어가 있는 심리 공포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엘버트 크루거 박사의 심리 테라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테일러리 크루거 박사님이 1015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크루거 헬스 솔루션 주식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G2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 전문 의료 그룹입니다 저는 엘버트 제랄드 크루거 박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꿈 테라피를 진행할 상담자죠 네? 전안 아픈데요? 그리고 대체 꿈 테라피가 뭔데요? 그거 완전 싸이비 같이 들리는데 어, 직설적인 주인공인데? 겁먹을 것 없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입니다 해양생물학 박사 학위 보유 뭐라는겨? 해양생물학이랑 병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정신 상태 체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학 좋아하시나요? 테일러 씨? 딱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완벽해요!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수학 문제를 보여... 어? 그냥 수학 못 한다니까? 할수 있겠죠? 못 한다니까요? 어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씨 머리 떨어진 줄 알았어 어, 굴러오길래 여기서 떨어져 갖고 이렇게 온줄 알았네 오른쪽에서 떨어져 갖고.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6 나누기 3은? 잠깐, 잠깐, 이거, 어, 수학이긴, 수학인데, 이거, 이거 틀리면, 어, 틀려, 이걸? 아니, 이거 누가 못 맞춰. 갖고 노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쁜데요? 아, 뭐야, 이게. 저 괜히 놀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이지. 뭐, 뭐야, 이거, 잠깐만. 아, 뭐, 뭐야, 이거. 잠깐만, 방금 왼쪽 위에 헬프미라고 도와달라고 적혀있지 않았어요? 뭐야? 저거 피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완전 피였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선 문제에 집중해 주시죠 1 더하기 3은 4오 박수 너무 잘해 너무 잘 맞춰 오 수학 천재다 아나놀린다가는것 같은데 모든 문제를 다 맞췄군요 수학 문제들을 푸느라 뇌세포를 많이 사용한 것 같군요 잠시 짧은 휴식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음악 볼륨을 키우겠습니다 좀 어떤가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꿈 테라피의 다음 섹션을 진행해 봅시다 어때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할 겁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게임이죠 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쉘 게임? 뭐 껍질 게임? 아야 야바위야? 한번 시도해봅시다 어때요? 아 깜짝이야 하지마 음음 음,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이 없는 것 같. 가서 하나 가져오죠 어? 뭐야 아니 그 소리는 대체 뭐예요? 어 뭐야 방금 순간이동했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테일러씨 바깥에소 대체 무슨 일이 있던거예요 무슨 소리요? 비명소리요 무슨 비명소리요? 테라피 계속 진행할까요? 아씨아너 그만 좀 튀어나와 머리 보시다시피 여기 세개의 컵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눌리잖아 아, 하지마 그건 눈알이라고요 눈알이라 안구도 공아 진짜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어디에 공이 있는지 맞히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완벽해요. 시작합니다. 여기 세 번째 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다시 가운데. 오, 맞췄어, 맞췄어요, 맞췄어요. 뭐야, 아이 뭐야 이거? 에이, 아 진짜 어떻게 이걸? 노력이 돋보였어요, 테이더 씨.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터 의심치 않습니다. 전화기가 곰돌이 모양이네. 잠시 실례합니다 엘버트 크루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 그랬단 말이지 글쎄 나는 자네가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유능하다고 생각하네 안 그런가? 다음 치료를 시작해볼까요? 어 그래요 이번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게임이나 테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당신을 더욱 잘알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죠 제가 평소에 이 치료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마음으로 향하는 관문? 제 마음으로 향하는 관문이요? 일면의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군요 싫어요 패스할래요 왜 박사님한테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음 그럼 방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이건 어때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제 이야기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해보죠 뭐이 섹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반드시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 간에 절대로 저락하기 전까지는 눈을 뜨면 안됩니다 자, 아, 눈, 감았어, 눈, 감았어,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이렇게 가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완벽하군요 제첫 번째 질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부모들은 g 토지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이민자들이 형제자매가 둘이 더 있었는데 모두 한 지붕 아래 살았어요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네요 박사님은요? 가족분들이랑 어떠셨나요? 저도 꽤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전 외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셨군요 눈을 떠야 할까? 아, 일단 뜨지 말아보자 두번째 질문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유대감을 느끼고 있나요? 글쎄요 전 학창시절 에 내내 인싸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정말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는 좋은 친구는 몇명 있어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이군요 당신을 응원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전 환자들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환자들과 상당히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아, 방금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시끄러운 소리 대체 뭐람? 눈을 떠야 할까? 어, 아니, 아니. 어, 뜨지 말자, 뜨지 말자, 뜨지 말자.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 앞에 진이가 나타난다면, 삶에 있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별로 바꾸고 싶은 게 없어요. 전 지금 그대로가 좋거든요. 흥미로운 답변이군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자세이죠. 박사님도 답변을 들어보죠. 뭘 바꾸실 거예요? 음. 뭐야? 뭐야? 아씨 하지마! 하지마! 세상에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 적어지게 한다던가? 뭐라고? 뭐라고요? 농담입니다 난내 삶과 그에 관련된 모든 걸 사랑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건 없어요 야 저거 짓말 치는 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 이상한 기타 소리 는 대체 뭐야? 일단, 일단 일단 뜨지 말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예? 오? 오 뭐야 하지마 그리고 그들.. 어? 아 여기 이상해 당연히 없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불편해 아 뜨지마 뜨지마 뜨지마 뜨지마 뜨지마 뜨지마 아 뭔가 있을 것 같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테일러씨 이제 자유롭게 눈을 뜨셔도 됩니다 오씨 불쾌한 경험 시켜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테일러씨 신뢰가안 된다면 가서 처리하고 오죠 영상 하나 틀어드리죠 제발 저 사람 죽이지 당연히 안죽이죠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곧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오른쪽에 뭐 있어? 뭐야? 이번 섹션은 이전보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혹시 로르샤흐 테스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르샤흐 테스트요? 아 그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장의 잉크 얼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룩들의 형태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어, 완벽하게 이해는 했어요. 좋아요. 자, 시작하죠. 네? 네? 토끼가... 어 네, 일단 넘어갈게요. 아주 흥미로워요. 뒤집어 볼까? 어전 이거 새로 보이거든요. 이것새 머리에 날개로 보이는데 뭐 다른 걸로는 안 보이는데 토끼림도 어때? 아 코끼리로 볼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머리고 여기 귀고 그 밑에 부분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코네 아 그나마 코끼리가 좀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코끼리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야 이거 누가 받아서 얼굴이냐 뭐야 이거 사이크 왜 바뀌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바뀌어 글자가 바뀌어 어 일단 얼굴 얼굴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아! 뭔데 이게? 잠깐만! 이거 이거, 사, 이거 상담 아니잖아, 이거? 뭐야? 아! 그만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메뚜기야! 어, 이거 뭐야? 아! 그만해, 제발! 하지마! 아! 이게 어떻게 고물로 보이고, 이게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마! 잘했어요, 테일러 씨!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군요. 잘했어요, 테일러 씨? 자랑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왜? 왜? 네, 끝났는데 나 집에 가면 안 돼요? 오늘 진행한 치료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없는데요? 당신은 너무 친절해서 탈이에요, 테일러 씨. 그랬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를 위해 테라피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만족하셨나요? 잠깐만. 이거? 음~ 만족하지 않아요 이러면 아까 그~ 누 눈알 어, 네, 그 당한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 네 좋아요 아네네 네, 그래요 당신의 테라피스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테라피스트면 은 여기 크루거 박사잖아요 네 이것도 아마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은 아무래도 나 내가 아까 그 그림의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좋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크루거사의 테라피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야 이거는 추천하면 내 친구는 나는 뚜덕이 맞아 이럴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그림에 내 얼굴이 찍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건 협박이잖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시기 전에 요청 한 가지 들어도 될까요? 뭘요? 뭐 하는데요? 예? 어 뭐라고요? 당신이 필요해요 지트지역을 떠나... 야 이씨... 지트지역의배고픔 사람들의 주먹이... 야! 지2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지2를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아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먹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영원히 아 감사합니다 G2집 아 뭐야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배드엔딩이야 아니 그럼 이게 행동에 따라 분기점이 달리는 건가? 보아요 자 일단은 좀 기다려 볼게요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왔어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네 뭐? 괜찮아 다음번엔 잘할수 있을 거야 정답을 모두 맞춰보는 게 어때? 속임수는 쓰지 말고 크루그가 뭔가 시키면 그냥 그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서 다시 한번 해봐 나말잘 들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발 다른, 제발 다른 엔딩을 좀 보게 해주세요 지겨워요! 이건 지겨워! 꿈을 먹는 자가 되어주시겠... 자저 왼쪽 오른쪽 뭐야 저거? 뭐라고요 꿈을 먹는 자가 뭔데요? 저희의 하인들이죠 상당히, 상당히 충성스러운 하인들이아말잘 들으니까 뭐야 이거, 이거 어차피 죽잖아 축하해요 테일러씨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아니 전 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 온전히 꿈 테라피 덕분에 당신과 같은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지2지역을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우리 조직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 죽었어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면 그냥 바람 부리는 게 낫지 않냐